자, 여러분 여기는 어, 카이스트 교수님이신 오스틴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네, 한국의 맛집 어. 술 드시고 오신 분 술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<놀람> <놀람> 오, 분위기 예술이다 와.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아, 오스틴. 아, 오스틴. 나이스 투 미트. 와우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절치네요. 어, 맞아 아우, 실물이 훨씬 좋으신데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솔직히 빅 팬. 아, 여러분들 이분은 이번에 대전에서 지금 사고 계시는 어, 카이스트 교수님이세요. 근데 오스틴 교수님이라고. 그 제가 홍어 영상을 봤어요. 덕인집 홍어 영상을 촬영하신 걸 한번 보고 꼭 한번 좀 만나 뵙고 싶다 했는데 맛상무 어, 형님하고도 이렇게 예. 방송 같이 하시고 그래서 어, 언제 뵐까 언제 뵐까 하다가 드디어 오늘 나를 잡아서 이제 좀 뵙게 됐네요. 어, 굉장히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Uh, i h e h e l I'm n g t t t e h o t e i n t h e h e l I'm g o n g to to t e h o I'm going to go o t h t e l I'm g o i n h e h o e l I'm going o to t l i n t o e d t e i n o e h o m o n h e I'm o r n g o go t e h o t I'm going t o e h o t r I'm o n to o e h o t r I'm o to go t o I'm o n o o I'm g o i r g o e I'm o n t I'm o t t I'm o n I'm o I'm o I'm o I'm o I'm o I'm o I'm o I'm o and i really wanted to travel so uh, i had no idea about korea but they you can get a job easy as a teacher here uh, so my plan was to live for one year in korea and then after one year my wife and i both really loved it here so we stay for the food 아 어,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아, 네. 아 지금 네. 지금 연탄구이 제일 연탄구이? 좋아요. 어, 예, 예, 연탄구이 두익고기, 붕소꼬기 껍데기 전체 좋아요. 이꼬기붕소꼬기 예. 껍데기. 예. <웃음> 그리고 그렇지. 대전에 네. 아, 연탄구이 맛집 많이 있습니다. 아 더군다나. 예. 어. 예. 대전에 연탄구이 맛집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. 여러분들 대전 오셨을 때 연탄구이 집 한번 꼭 어, 찾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맛있게 한번 먹는 거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<웃음> yeah, 소주, De Dejan 소주, 전 De 소주, 전 소주. 아림 How old are you? 아3 uh, so yeah. 3 i r t r e e 십삼, 삼십삼. 삼십삼. 아지오예 형님. Let me pour soju for you. <웃음> okay, okay. Soju 먼저 소주 먼저 시이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은 사실 한국 분들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데를 또 알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. Actually, this place is very special to me. Is, I've been coming here for maybe five years. Now. So maybe the first matchup in Daejeon.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 saw this place. Just by chance The accident yeah. 이게 오늘 여러분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이게 미국인이 <웃음> 추천해 주는 어떤 한국의 맛집이다. 어,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음식이나 이런 거 고스틴 교수님이랑 어,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장 고추 <웃음> oh, 청양고추 좋아요 무슨 미국인이야? 한국인이지! 한국인이지! 아, 말 is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? 수아 수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! 수아 덕인 괜찮았어요? 예, 진짜 막 홍우집? 제일 좋아요 The best friend 울에 홍우집 말아요 maybe you know 날 맛집 맵. <웃음> <웃음> 이게 지금 오스틴 그 맛집 지도해요. 야 대박이다 진짜. 나중에 <웃음> <웃음> 이게 이게 고추장, 간장. Special sauce. Just halt us at the big winning coach, big i e it I love it. I love it. 사랑해. o so, so, so, so, so, s w so, so, so, s w so, so, so, so, so, s s s s o 예 아, 예쁘다라는 표현했어요, 지금 스이요 오케이. 먹어요? 네. 오. 어. 챙지 챙 맛이 좋아. 더기 더기. 트럭 오.. 아. like candy. like a n y 사장님, 맛 맛있어요. 예. 예, 잘치요 예, 철치세요. a l Alright, we have to try a b u t c h u Bucchu with the b u c h u h a b t e g i Ah, b u c c h u h a o b t e g i So, the w 추천해 주는 맛있 c o 는 법. o e d e l e a h t s go put the bucchuh a n t h u c h u Wow 어, 맨.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Awesome. Good. Oh, I'm so happy. I'm so happy. Yeah, it's really good with this. It's really good i t h i s s a u That's their specialty. <laughs> the <부추. laughs> Next w h t e g o c h u n y u eat food in k o r e i you have a chicken or something 나 i k e t h 숟가락을 같이 쓰거나 해야 yeah. 되는데 더 어, uh, 불편하지 않았었는지 예예예 괜찮은 조예. I love 어. I love that like brothers. <웃음> <웃음> 형님 형님. 예 괜찮아. 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<웃음> 좀 어, 이해하기 힘든 어떤 우리나라의 식문화인데 <웃음> 어뭐 <웃음> 한국이지, <웃음> <웃음> 미국이지만 입맛 자체만은 정말 한국인이다. 또 어, 이런 얘기 또그리고 싶어가지고 왼전지게 <웃음> 예. is so good. Yeah. Uh. 한번 미국인한테 한번 실제 리액션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k o r 매직. Korean 매직. 오케이. 와, good. k o r e 매직. 오, l 라이 e 로볼줄 몰랐는데. 네, 어 오, one shot. I wow. want to try. Oh. I want to try. You try? <laughs> yeah, yeah, yeah, yeah. Oh, oh <laughs> let's do it. Let's do it. Why not? Okay, mm. okay. okay. <laughs> oh, oh, butter. Oh, you e r e better. <laughs> <laughs> oh. <laughs> <laughs> Classic version. <laughs> <laughs> Classic version. Classic <laughs> <laughs> version. Oh, I need to try harder. Okay, maybe one more time. One yes, more time. Yes. One more time. 오케이 오케이. 알리. 나의 차례. 한미전이야 지금. <웃음> <웃음> 누가 술도 잘 먹는지. Okay. <웃음> 자, 월스틴의 수사마. Uh, 오 예. Yeah! Looks <웃음> excellent. 스 월스. 감사니다 다음은 장 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 고추, 고추, 대기, 나. 와고추양 진짜 맛있다고. 음. 와막 진짜 맛있어. 아.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Yeah, yeah. Okay. Oh, thank you. Yeah, yeah, yeah. Pro, thank you. Yeah, yeah. Okay, okay.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mm. Okay, for you. I. Oh, yeah. I really love him. <laughs> <laughs> um, 정이 많은 사람인걸 확실히 <laughs> 느껴져 여러분들 이게. <laughs> oh. 사람주변 챙기고 하는 것 It's so good. <laughs> Actually, 술은 좀 어느 정도 드실 수 있는지. The most has been four bottles. Oh, 그러면 어쩌고 깼네요. 오늘 같이 한잔하고. 네, 네. 수아, 수아, 수아. Oh, I love it. Ah, mm -hmm. uh, 나도. How many? How many? 몇몇 <laughs> 병? <how many, laughs> together, is man mm. three bottles and a half. Oh, oh okay, okay. And Ariel yeah. is woman yeah, yeah. And here? Four yeah. bottles. <laughs> 그리고. 나와 <웃음> 단둘이 술을 또 같이 먹게 된다 나와서. <웃음> 어, 키코네. 아, 스범 인피니트. 인피니트. 계속 기기. 어. This 된장. 된장찌개 benjang. so good. 청양고추 음. 많이 <웃음> 여러분들, 된장찌개 안에 들어가 와.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<웃음> 뭐가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게 아닌데, 생 채소하고 된장 들어간 비율이랑 두부 들어간 거아 진짜 정말 맛에 대해서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진 거예요. 된장찌개 자체.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데 가면 하나 하나 맛이 진짜 맛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음식 맛을 사장님 맛을 안다면 다 최고인 것 같아요. 2 예, 예, 예, 어, 뭐, 예, 예, 예, 어, 어, 어, 예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Yes. Ah, ah, bill, bill. Ah, c a l c u l a t i o i l l check, bill, b i l y o u s t pay for i t l Oh, you, o u you, you, oh, you, o u y e u you. Why? 오늘 오늘은 내가 쏜다. Okay, 오늘은 내가 쏜다. Okay. 좀더 우리 또한잔더해 볼까요? Oh, yeah. y e are good. o oh, oh, good. Which one is better, uh, gochujang or ganjang? Oh, uh, I, I, I'm gochujang. Mm. So, mm. Gochujang. Because um, I'm from, I'm from, I'm f r o f o r m e r m I'm from, I'm t r f o f o o I'm i r e 백반. r o m I'm f 반 o m i 오 진짜 와우 <웃음> 오, <Yeah>. 오, <웃음> 오, <웃음> I have to go there. 갈거고요 가고야 비슷하게도. 와야. Right now I love Big Bang. 기사식당 기사식당 기사식 y 기사식당. 기사식자 여러분들 오늘 저만 우리 오스틴 이제 아우님 웬만한 한국 사람다더정 있는 한국인 느낌? 어 미국인인데 어 이런 너무 맛있는 집아 어. 맛집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오스틴 오스틴 고마워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아, 사장님, 사장님 사모님, 사모님. Yeah. 어, 다음 영상에서 yeah. 만날게요 어, 고맙습니다 <웃음> <괜찮아요>. <웃음> <웃음> 고생했어요 스틴 <Yeah>, yeah. 고맙습니다 <웃음> <웃음>